안산질산, 안전한 산이 즐거운 산. 아. 안산질산. 안산질산 안산. 네, 안산 하세요. 그래 잘 나요? 어 근데 저뭐 방광렌즈가 안 보이는데? 예? 네? <웃음> 어어 이거 왜 없어졌지? 아,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요 언제부터 없었지? 어? 어, 방광렌즈 분명히 아까, 아까 분명 히 있었는데 어떡해 괜찮아 어, 괜찮아 뭐 마이크도 마이크도 잃어버렸는데 마이크 잃어버렸지? 아, 어떡해 <웃음> 방광렌즈도 없어지고 <웃음> 아이 괜찮아요 뭐. 마이크 윈드 스크린 지져버리고 그리고 진짜 광학랜드도 온실했어요 얼마짜린데 으아. 으아. 나한테 죽여주기 힘들던가 걷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걷는 방법이요? 네. 이른바 타이거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타이거 스텝? 네. 가운데 일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좀더 힘을 덜 들이고 걸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 일자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걸으면은 조금 네. 더 쉽게 걸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타이거 스텝이라고. 와. 네. 등산 꿀팁. 네. 그리고 이거 결합된 레스트 스텝이 에요 레스트 스텝. 휴 쉬고 취하면서 걷는 건데, 하나를 걸을 때 뒤에 굽고가 펴져가지고, 완전한 쉬직고 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발레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쭉 펴주면은, 이때 쉬는 거예요. 아. 네. 다른 발은. 오!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짧은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긴 거리를 탈 때는 네. 한발한발 한발 조금씩을 취하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날 수 있죠. 오. 네. 레스트 스텝, 레스트 스텝. 스트 스텝. 레스트 스텝. 네. 좋은 꿀팁이에요. 아 <웃음> 나오는 그 피사체나 그 내용물 <웃음> 콘텐츠? 콘텐츠로는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우리 같이 만드는 네. 거죠? 네. 콘텐츠가 <웃음> 최고죠. <웃음> 와. 비유 때문에 칭찬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웃음> 스틱 장착. <웃음> 먼저 가세요. 띵언 산은 오르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정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많은 길이 있는데 수많은 길을 만날 수 있지만 정상은 하나밖에 없어 아, 와, <웃음> 힘난다 <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 여기서 꾸덕한 약간 물탈 <물감> 느낌이잖아 약간, 많이 더, 너무 물기하좀차가 광교상 와야 돼 <웃음>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웃음> 네, 그리고 또 하나 결합된 마지막 피장의 무기. 마지막 피장의 무기? 호흡법? 호흡법? 네. 일반 호흡을 할때두 번씩 나눠서 끊어서 해주면 좋아요. 아어떻게 해서? 처음에 얕게 쉬고 그 다음에 좀 깊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깊은 숨을 쉴 때는 마치 단전까지 오! 뭐 확실히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긴 하다. 호흡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덜 심는다고 할수 있죠. 지오쌤의 꿀팁이었습니다. 등산 꿀팁 세가지 뭐였죠, 여러분? <웃음> 첫째, 타이거 스텝. 둘째, 레스트 스텝. 셋째, 호흡법. 등산할때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하산합시다. 신난다. 여보세요? 어유, 카라 어떻게 하이가장이네이가알 I'll pull you a c k y o r e a c o l i 지마. <웃음> <웃음> 우리 다 와가는 것 같은데 그냥 시, 심심하게 끝내지 말고 뭔가 재밌게 뭐할수 있는 거 없을까요? 뭔가 있을까요? 어디, 어디, 우리 가방 모아주기 어때요? 오, 오 가방 모아주기 완전 좋은데요? 오케이. 좋아. 좋 우리 갈벼우르다가 네. 뭐야 진 사람한테 가방 다몰아주기 하는 거해보자 좋아요. 해보자. 아, 오케이. 게이드.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안 내면 가방 들기 가이바이보. 다시 가이바이보. 와아아아아아니 <웃음> 이거... <웃음>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아, 다시 한번안 돼요! <웃음> 아, 참. 아, 내 회장으로 시키러. 아, 몸이 가벼워졌다. 아, 찐데이. <웃음> 아, 지는데 나못 꺼졌어요 예요아나 진짜 못꺼겠어아 이거 진짜 하자고 해가지고 아나 아, 힘들어 나 진짜 못 꺼졌어 나 지금 오른쪽 무릎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야 아. yeah, 파이팅! 아나 <웃음> 아, 아, 나 좀... 샘 아, 뭐? <웃음> 어... 빨리 가요. 저희가 그 뒤를 드릴게요아 아... 아 뭐해 지금? 아, 뭐 찍힌 네. <웃음> 아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찍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게 짱이다. 이거 지금 좀, 이거 좀아나 전문가 이상인데, 전문 난 전문가인데. 전문 <웃음> 구독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웃음> 하나 둘셋